네, 안녕하세요. 미소부자 여마미소입니다. 네,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뵐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음, 제 미소가 백만불짜리 미소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네, 여마미소라고 한번 지어봤고요. <웃음> 예쁜가요? 네. 네, 여러분의 판단은 네. 음, 따르겠습니다. 네, 네 그래서 음, 이번 주제는 일단 미소이기도 하고, 그리고 감사라는 표현을 지금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감사라는 표현은, 어, 생각에서, 생각하기도 조금 어렵긴 하죠. 근데 이 생각에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톡이나 문자로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게 되고, 또더 나아가서는 말로도 직접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나 좀 정도로는만 생각하고 말로 하기야만 좀 어, 뻘쭘하다고도 할까요?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네 그렇게 생각한 그보다 직접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이, 이 사람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인간관계에서도 더 든든한, 든든한 관계를 쌓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돼서 네, 이렇게 감사에 대한 표현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, 냐면요 주제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할 건데요. 제가 한번 감사에 대한 말을 하면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또는 뭐 말로 하면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말로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, 네 속으로 말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일단 테마는 일상생활 편이고요. 네 시작해 보도록. 하겠습니다. 제가 감사하단 표현을 하면은 따라서 네, 속으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아침에 미소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. 엘리베이터가 운 좋게 우리 집 앞에 있어서 감사합니다. 현관 밖에 길거리가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. 지하철과 버스가 제때 맞춰 나갈 수 있는 알림이 어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지하철 또는 버스 안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 또는 게임 영상 또는 게임을 하면서 출근 또는 퇴근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오늘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오늘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점심과 저녁을 잘 먹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때 저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일단 일상생활에 대해서 네 감사 표현을 해봤고요. 네, 다시 영상 되돌려 기 되돌려 봐서 네 감사하다는 표현 생각하기도 하고 속으로 말로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음, 이, 음, 순간순간 생각이 날 거에 감사하다는 표현이요. 그러면 은 그것을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. 적어보시고 그 글을 네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네 주무시고 그런 생활을 습관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테마로 다른 감사에 대한 주제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미소보자 염화미소였습니다 미소짓는 하루 되세요